수술하고 나서 이제 특히나 양수들은 한동안 잘못 먹으니까 네. 나중에 잘 먹게 될때 어, 살이 아, 막 찌죠. 보상적으로막 식사를 하시게 되는 네. 경우가 많으면 어, 빠진 것보다도더 많이 찌는 더 많이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렇게 살이 치면얼굴에 살이 이제 붓게 되잖아요. 그게 붓기하고 또합쳐져 네, 전 네. 붓기랑 기랑과 네. 네. 합쳐져서 네. 얼굴의 모양이 네. 보기 좋아 네. 안 좋아질 네. 확률 되게 네. 높습니다. 그래서. 수술하고 나서는 체중관리를 좀 해주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많고요. 특히나 뼈로 어, 이런 수술들로 뼈를 줄여놨기 때문에 얼굴이 살이 빠져서 얼굴형이 이상하게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든 음. 어, 살이 쪄서 얼굴에 살이 붙는건 수술의 결과를 안주하보이게 하는 게 대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어, 체중에 좀 조심하는 관리를 잘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선생님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처음에 수술하고 살이 많이 빠졌다가 음식을 씹을 을때 되면 어 이게 너무 신세계니까 그 전에 내가 살아왔던 거랑 틀리니까막먹게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진 거보다더 살이 찌게 돼서 잠붓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살까지도 찌니까 살이 정말 이렇게 붙어 보이고 쳐져 있는 것처럼 많이 보이는 데 그때 이제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준식 씨살 빼세요 기본적으로는 살이 안 쪄도 살이 많아 보여요 왜냐면 뼈가 줄었으니까 그리고 한동안은 붓기도 있고 몇달 동안 혹시 살까지 찌면 그게 더 많이 부어 보이니까 수술하고 살 찌는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.